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자연주의 정신의학을 알려주는 닥터토마토 오늘은 q&a 시간인데 오늘 다룰 주제는 제목이 발달장애 아동 까치발 하는 이유 제대로 알기 그 제대로 알기 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까치발 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가지 좀 글이나 영상을 봤는데 좀 틀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고 그래서 조금 그 정확한 이유를 갖다 제대로 알려 드리고 치료에 발달장애 아동들의 까치발 이 있는 아이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제목을 이렇게 다 붙였어요. 이 영상은 바로 전에 있었던 영상 어, 까치발하는 아이 발달장애인가요?라는 영상이 Q&A에 있거든요. 그 영상에 이어지는 영상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그 영상 먼저 보시면 돼요. 어 이제 그 영상에는 이제 까치발하는 아이들의 원인을 갖다 구별을 해서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그냥 강직성 까치발인지 아니면은 그냥 발달장애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까치발인지 구별하는 법이 이야기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까치발하는 아이들에서 여기서도 그 강직성 마비 있는 애들은 제외하고 자폐성 장애나 발달장애 아이 아동, 아동한테 나타나는 까치발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그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를 갖다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아, 발달장애 아이들이 까치발을 갖다 하는 원인은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전정감각의 기능처리 이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런 표현하는데 롤러코스터를 타며 걷는 아이들이라고 얘네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전정감각이라는 건 우리 귀속에 있는 감각기관 인데 인간의 평형 중력에 대해서 평형감을 느끼게 해주는 감각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전정감각에 예민하면 높은 데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랬을 때 회전하거나 이랬을 때 감각에 대해서 너무 센스티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괴로워하고 구토감을 느끼 기도 하죠.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롤러코스터 못 타요. 뭐 타면 정신줄 놓고 조금만 높은데 올라와도 어지럽고 막 휘청거리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제 전정 감각이 되게 예민한 거죠. 예민한 거예요. 반면에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막 재밌어 갖고 어 놀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정 감각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둔하게 있 상태의 사람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롤러코스터를 하는 자극 자체도 견디기도 쉽고 그 자극감 자체를 오히려 즐기기도 하는 거죠. 네? 어, 이 까치발을 하는 아이들은 그 전정감각 자체가 이 상당히 둔한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까치발을 들었을 때는 이게 뿔렁뿔렁뿔렁거리는 까치발 자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가 뿔렁뿔렁뿔렁거리기 때문에 보행 중에, 보행 중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자극 전정 자극이 가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아이가 <웃음> 어떤 그 감각적인 해소를 해나가는 거죠. 어, 이게 이제 문제는 이 까치발 같다 이, 이, 이런 전정감각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은 다양한 이상이 나타나죠. 가장 큰 특징 자체가 몸의 균형감각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신체 자세 유지를 잘 못해요. 철렵하고 있어도 이렇게 삐딱하게 팔에도 자꾸 삐딱하게 있고 기대 있고 어, 그랬는지 이게, 이게 안정된 자세 유지를 잘 못합니다. 얘네들이 두 번째는 얘네들이 또 어렸을 때그 이 네발 기기가 소고된 경우도 많아요. 아이가 어 조금 배밀이하다가 곧바로 앉기 시작했다, 곧바로 서서 걷기 시작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네발 기기가 소고된 경우들도 그 어떤 전전 감각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전전감각에 그 기능 처리 이상이 있다 보니까 롤러코스터 타듯이 까치발을 한 상태에서 그 감각을 갖다가 해소를 시키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촉각 방어가 있는 경우에요 전어사로 이게 전정 감각 이상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 촉각 방어에 대해서 어 알게 된 것은 그 저희가 치료해서 정상 범위로 다 회복이 된 아이가 엄마하고 나눴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폐성 장애들이 막 회복이 된다면은 이 자기의 지난 시간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제 엄마가 물어보면서 나눴던 대화가, 왜 까치발했어? 옛날에. 그러고 물어보니까, 어 아이가 발이 아파서 까치발했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뭐냐면, 발뒤꿈치에서 이게 촉각이 굉장히 예민해져갖고, 발뒤꿈치가 닿는 것 자체가 통증으로 느껴지니까, 발뒤꿈치를 들고 보행을 갖다 자꾸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각방어의 한 현상이죠. 그래서 아이가 그 발뒤꿈치가 그 아파서 까치발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경험만 그, 그 아이하고 치료 경험에서만 확인된 게 아니라 이 검색을 해보면 까치발하는 경우에 촉각 방어가 존재를 하고 이 촉각을 많이 풀어줬을 경우에 까치발이 좀 나아지더라라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까치발이 있다 아이가 있다라는 것은 단지 까치발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이 촉각상에서 과민성이나 과둔성이 혼재되어 있는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촉각이 굉장히 민감하고 둔하거나 아주 둔하게 되면 사람하고의 접촉을 할때 문제가 생겨요. 접촉을 할때 접촉 자체를 갖다 힘이 들고 고통으로 느끼는 경우는 접촉 자체를 기피하게 되겠고요. 근데, 과도한 경우는 부딪혀도나 가까이 해도 감각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의 접촉 시 적절한 간격 유지나 적절한 강도 유지를 못해서 타인에게 굉장히 불편감을 주거나, 어 불편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 촉각방어를 발달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수적이에요. 이제 까치발이 있다는 라 것은 까치발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정감각의 이상과 촉각의 이상이 결합이 된 양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웃음> 죄송합니다. 이 전정감각이나 어, 촉각의 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 준비되어야 될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음번에 치료법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릴 시간을 가질 텐데, 까치발 치료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없어지기 쉬운데 문제는 까치발이 없어졌으니까 문제가 해결됐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게 까치발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형이다 까치발을 했던 아이가 지금은 까치발이 소실돼 있다 하더라도 아 얘는 전정남각에 문제가 있는 아이 아 얘는 촉각에 문제가 있는 아이 이렇게 그러니까 촉각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조절되고 전정감각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치료도 지속적으로 해줘야 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오늘 Q&A 시간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번 주제로 연이어서 뵙도록 할게요.